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지만 퇴근만 하면 퍼져버리는 내가 싫을 때 해야 할일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퇴근 후에 휴식을 취하며 쇼파에서 뒹구르기만 해도 됩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하지만 회사 업무 외적으로도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쉽지 않다면 현재 생각을 고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렇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 훅 가버리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퇴근만 하면 시체마냥 처져버리는 자신이 한심스럽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참 직장생활을 할때 보상심리가 유독 컸습니다. 야근까지 10시간 동안 일만 하고 집에 들어오니 그 보상으로 누워만 있고 싶고 재밌지도 않은 각종 매체의 콘텐츠들을 영혼없는 눈빛으로 섭취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죠. 자, 그런데 퇴근 후 휴식만 취한다고 해서 이 공허함은 채워집니까? 일한 대가는 사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과도한 휴식에서 또 이중 보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공허함과 슬럼프의 더큰 원인은 목표의 부재에 있는데도 말이죠 직장에 다니면서 막연하게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직장 상사가 써오라는 보고서가 아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컨텐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목표를 세웠죠 자, 이때 목표는 보통 세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번째 그저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 두 번째, 세부 계획을 실행하는 것. 세 번째, 도전하는 것. 책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적은 분량인 글을 SNS에 썼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책 쓰기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썼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쉽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했던 습관이죠. 고통스럽지 않게 습관을 들이기 위한 체화 과정이었던 거죠. 두번째, 이제는 글을 쓴 행위에서 벗어나 어떤 장르의 글을 어떤 분량으로 쓸 것인지 세부화했습니다. 에세이 10줄을 하루 분량으로 정한 거죠. 첫번째 단계의 행위과정이 습관화되었기에 목표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단계만으로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세번째, 세부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도전을 합니다. 출판사의 원고를 투고한 거죠. 아무리 좋은 일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보이지 않으면, 마지막 실행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변화하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다면 목표관리를 다시 설정해보세요. 어렵다면 첫번째 단계에서 그저 행위를 하면 됩니다. 운동의 목표라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헬스장에 동네 운동장에 나가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방구석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이첫 번째 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첫 번째 단계조차 행하지 못하면 정말 세상 살아가기 빠듯할 겁니다 자두 번째 이제는 운동장 몇 바퀴를 뛸 것인가 정하고 그저 뛰기 시작하고 나와의 약속을 유지를 합니다. 세번째 이제는 도전이죠.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1 0 k g 감량을 목표로 끈질기게 유지하는 거죠. 대부분 목표관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첫번째 행위단계를 뛰어넘고 무턱대고 도전부터 진행하니까 도중에 질려버리는게 원인이에요. 물론 의지가 강하다면 3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죠. 3단계부터 시작할 사람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직장에 다니면서도 무언가 생산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퇴근 후 보상심리를 휴식으로만 채워나가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면 목표관리를 제대로 해보세요. 앞으로는 이 3단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실행 그리고 도전